안녕하세요 나무수빈입니다 나무수빈 캐츠 유튜브 채널의 미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채널은 미대생인 오빠와 함께 미술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 위해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순이 패밀리를 만나며 고양이 영상 채널이 되었어요 순이 패밀리를 만난 후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유튜버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순이 패밀리의 캐릭터를 이쁘게 만들어 순이의 미모와 삼남매의 깨발랄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더 나아가 구독자님들의 아끼고 사랑하는 고양이를 가장 잘 표현하고 평생 남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캐릭터,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서양화, 동양화, 아크릴화, 조조 등 모든 예술을 다 넣어 표현해보고 싶어요. 내년에 미술을 시작할 때 구독자님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작할 때 모든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고 제작한 작품은 구독자님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모든 작품은 나무 수빈 캐치의 사인과 번호가 새겨질 것입니다. 작품집으로도 만들고 전시회도 꼭 하고 싶어요. 시작부터 같이 한 구독자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내년에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유튜브 영상을 재미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쉽게 알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하고 번호를 매기지만 오빠가 군에서 제대하는 내년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재미있게 영상을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그날은 금방 오리라 생각합니다. 순서가 정해진 구독자님들은 이쁜 고양이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어떠한 고양이 사진이라도 다 환영합니다. 가능하면 내년 여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이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나무수빈캐츠는 영상만 보여드리는 채널이 아닌 순위패밀리를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에게 수빈패밀리가 보답하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소통하는 채널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댓글에 생각하시는 추천 방법들을 남겨주시면 의견들 수렴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벤트 변동사항이나 추가되는 내용은 고정댓글에 계속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